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린블루 한국어 교실의 1일 선생님 이정민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한국에서 어디를 가시나요? 오늘 저희는 옷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회화를 배워볼 건데요. 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 아무래도 직접 듣고 말하고 경험하는 거겠죠. 그런데 상황상 직접 경험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린블루 팀원 중한 명이 직접 목가게에 가서 상황별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예린씨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예린씨가 가져오신 영상을 함께 보면서 주요 문장을 복습해볼거예요 상황을 떠올려보고 발음에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그린블루를 따라오시다 보면 자연스러운 문장 구사력과 단어 활용 능력을 기르게 되실겁니다 포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그린블루의 한국쇼핑 브이로그 이제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옷을 사러 왔습니다 어, 무난하고 편한 옷을 사러 왔는데요 어,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어 실례합니다 저 혹시 나이키 매장이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아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길도 다 잊어버렸네요 가볼까요? 혹시 찾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린씨 평소 쇼핑하실 때 직원분과 소통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직원을 피해서 혼자 옷을 보시나요? 전 사실 보통 혼자를 골라요 음. 혼자 보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혼자 여유롭게 옷을 보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아 네, 괜찮아요 구경하고 있어요네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계시 들어주세요 거설를 굉장히 잘 하시네요 전 저렇게 보면 그냥 붙들리거든요 옷을 골라서 바로 계산대로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럼요 하지만 저 때는 직원분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 명확하게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직원과 의사 소통하는 게더 좋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음. 저희 품절 중 작은 사이즈는 없을까요? 아, 품 네. 잠시만요. A few moments later. 사이즈 저희... 네. 작은 걸로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 봐도 될까요? 네, 피팅 먼저. 감사합니다. 사이즈는 딱좋 음.. 그런 요 예리 씨는 쇼핑할 때 이것저것 따져 보시는 편인가요? 네, 맞아요. 어, 직접 입어보고 잘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이랑 어울리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충동구매하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아, 어, 그렇죠. 어, 막상 입어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이 이렇거든요. 그럼 이렇게 구매 의사가 없다는 걸 어떻게 밝히는 게 좋을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그럼 이 옷으로 드릴요 아, 아니요. 아좀더 둘러보다 올게요. 습니다 둘러보다 올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것도 표현이죠. 네, 그렇죠. 근데 비슷한 걸로 생각 좀더 해볼게요도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저 옷이 좀 마음에 들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망설이지 말고 바로 계산대로 갑시다. 어, 저도 마음에 드네요 계산해 주세요. 네, 계산은 이쪽에서. 여러분 샀습니다. 저 운동복도 샀으니까 내일부터 운동할거예요 운동은 안했습니다. 아, 그고 내일부터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쇼핑몰에서 사용한 문장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좋아요. 자, 따라해볼까요? 나이키 매장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해요? How can I get to the Nike store? 나이키 매장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해요? 자, 유서 문장도 한번 배워볼까요? 운동복은 어디서 살수 있어요? Where can I buy sportswear? 운동복은 어디서 살수 있어요? 자, 다음 상황은 부드러운 거절 상황에서 나왔죠? 괜찮아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Thanks, but I'm just looking around. 괜찮아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매장에 있는 옷이 나에게좀클때할수 있는 말이에요. 더 작은 사이즈는 없나요? Do you have a smaller size? 더 작은 사이즈는 없나요? 옷이 딱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러죠? 입어봐도 되나요? Can I try this on? 입어봐도 되나요? 직원이 권하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 한국인들은 보통 어떻게 거절할까요? 아니요, 더 둘러보다 올게요. It's very tempting, but I look around for now. 아니요, 더 둘러보다 올게요. 비슷한 표현으로 생각 좀더 해볼게요. I think about it. 이라는 문장도 있죠. 다음 상황은 여러분이 옷을 사기로 결정했을 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계산해 주세요. Can you give me the bill, please? 네,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 배운 문장들 중에 몇 가지 문장들은 옷을 살 때뿐만 아니라 식료품을 살 때도 전자제품을 살 때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잘 기억하고 실생활에서 잘 사용해 보세요. 끝까지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희 그린블루는 일상 회화를 다룬 한국어 클래스 2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